갈수록 답답하고 어려워지는 일상 속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. 내 친구들과 동생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내 아이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 아동을 생각하는 후원자님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. 변하지 않는 후원자님의 마음이 있기에 세이브더칠드러는 지금도 변함없이 아동을 구할 수 있습니다. 100년이 지나도 우리의 믿음은 단 하나. 우리가 아이를 구하면 아이가 세상을 구합니다. 모두가 후원자님 덕분입니다. 참 감사합니다. 함께 해주신 후원자님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Save the Children.